아, 보쌈 나왔네요. 어우, 맛이 얼마나 좋을까. 족발 네개 보쌈 네개 주세요. 네개네 네. 많으실 텐데. 시험 봐, 시 야. 봐. 역시 저 언니는 야채 없이 고기만 봐요얼마안되셨는데 벌써, 벌써 다 드셨다. 사장님 지금 놀라고 있어, 표정 좀 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물 네 줄! 여기서 누구 한 분이 저랑 자리 바뀔 수도 있을아요잘 먹네 어 지금 그리고 굉장히 복스럽게 잘 드세요 뼈가 독식 아닙니다 어머 네. 어머 통째로 먹었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나온 거죠?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예. 대박이다 대박 큰일 났다 배부른데? 송장님 지금 원피스 끈풀에 헤쳤어요 완전 아, 이렇게 안돼밥 아 배는 아또 따로 아, 있으니다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안 돼요! 살짝 배가 꺼져가지고 콩나물에 밥은 반복... 먹다 정말 대단하네. 어? 언제 깎끝시에요 한계를 어... 모르겠어요.